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등 운동을 할 거고요. 처음에 래플다운하고 롱풀을 할 건데, 래플다운하고 롱풀은 리버스 그립으로 잡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래플다운, 롱풀을 한 다음에 데드리프트를 조금 일찍 해요. 파인 3 RM. 그래서 세번들수 있는 무게를 찾을 거예요. 오늘 컨디션에 맞는 세번들수 있는 무게의 데드리프트를 찾아서 그걸로 한 3세트 정도. 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원암 덤벨로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 등 운동을 진행을 하고 나서 유산소를 할 겁니다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자전거를 타든가 가시죠 행복하게 먹방 유튜버 할 거야. 일요일부터 먹방 유튜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저는 제가 막 운동 유튜버라고 막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일상 유튜버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월일부터는 여러분 제가 먹방 유튜버로, 먹방 그다음에 게임 유튜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아, 힘들어. 아, 나 너무 센서티브한 사람인가 봐. 오늘 비가 오니까. 운동하기 싫으네. 음. 어, 운동도 잘 안되고, 아, 그러니까 운동은 또잘 돼요 또. 잘 안되진 않아. 그냥 막 하기 싫은 거지. 웃긴 게뭔줄 알아요? 날씨가 좋잖아요? 그럼 또 하기 싫어. 나가 놀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웃음> 비 오면 파전 먹어야 돼. 비 오면 막걸리에 파여야 막걸리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음. 아, 그러니까 술 자체를 안 먹으니까 요즘에. 진짜 막그 12월 31일에서 12시땡 넘어서 1월 1일 되잖아? 술방 바로 때린다. <웃음> 진짜. 술방 라이브 바로 때린다 나 진짜. 아무튼 여러분 비가 뭐 오고 이런 건 좋은데 비 오면 또확 추워질까봐 좀 신경이 쓰이네요. 뭐 제주도는 제가 뭐 춥다 춥다 그래도 그래도 남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덜 추운데 예, 우리 또 육지에 계신 분들은 또 비가 뭐 오,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 오고 나면 확 추워지잖아요. 항상 문 많이 드시고 항상 따숩게 입고 다니시고 예, 뭐 그러면 되죠 뭐. 예. 아무튼 여러분 어,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7시 와존 어,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한 팀에 3명씩이거든요 1등하면 무려 600만원입니다 1등 일등 1등 바라지도 않아요 순방 사, 제가 지난번 대회에서 2등 했거든요 근데,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 2등 한게 아니라 그때 우리 팀한테 제가 진짜로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하고 싶어요 당당히 버스 타겠다고 아, 우리 팀이 잘해야 우승할 수 있을 텐데 어, 저는 그냥 고기방패거든요 아 암튼 내일 저녁 7시니까요 어, 시간 괜찮으시고 뭐 심심하신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한번 봐주시면 아, 제가 큰 힘이 날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저는 내일 어깨랑 어, 팔 운동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 빠용 이